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? 한번 막아주는 거. 응. 올라왔을 텐데, 재밌네. <웃음> 벽을 넘을 수 있을까?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? 과연? 어, 내 방패 안쪽 디자인 괜찮네. <웃음> 이거는 공략법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. 지금 저 친구 맨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. 저걸로 솔직히 저를 잡을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저 친구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. 그거 가져가면안될 텐데. 너 K 방아벽이라고 아냐? <웃음> 방패를 방패로 한다.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요즘 요즘 소개팅 이렇게 할것 같다. 사이에 벽두고 소개팅하는 거. 완전 소개팅 아니? <웃음> 난못 지나간. <웃음> b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저분한텐 정말 고맙습니다. 음 저분만큼 이제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어.